지난 그 공예배에서의 그 태도 그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다뤘죠. 어, 예배를 위한 준비 예. 어, 그 준비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 말씀 신령한 집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신령한 집 그래서 어, 웨스트민스 예배모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이 공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 미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신령한 집으로 성전의 돌들같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다 산돌들이죠. 그래서 성전에 48개의 그 금이 입혀진 널판지와 같이 이렇게 함께, 함께 나와지는 거구나 내가 공예배에서 내가 빠지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성전에서의 그 건물이 세워지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요일마다 다르게들 가정경건회를 갖는 줄 알고 있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경건회를 요일별로도 하시고 토요일날은 저녁에 그 가족들이 같이 특별히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언약의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 가정경건회를 통해서 주일에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도 같이 좀 나누고 미리 어떤 말씀인지 같이 나눠보고 어, 이렇게 EM, 그 EM도 그 e m 대니엘구 전도사님한테좀 요구를 하세요. 우리 교육부장님. 그래서 미리 토요일 전에 본문 말씀과 필요한 말씀 구절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태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공적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예,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공적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 그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어,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부, 부모가 어, 돌아가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우리 언약의 부모님들한테는 미리 미리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주, 주일에 걸려서 주님 부름받지 않도록 응? 하세요. 어, 그래서 그 정말 주일의 공적 예배를 어떠한 것으로도 어, 대체하거나 사적 모임을 핑계대서 부모의 장례까지도 주님은 그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우리 안에서의 공적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이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어떤 급함과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공예배 안에서 우리가 등록교우로서 그러니까 한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빠져서는 안 되는 문제구나 그렇게 그 신령한 집인 겁니다 어, 그래서 그할 수만 있으면 여행을 가셔서도 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을 주셔서 비행기 타고 와서 공예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 좀 그런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도 가까운 곳으로 가십시오 아, 아멘드를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자, 두 번째 그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태도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입장하십시오 어,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이에요 예배 모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하되 공정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불경건하게도 말고, 보세요. 신중하고 품이 있는 태도로 어, 들어간다 입장할 때. 우리 예배당에 에,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당을 무슨 뭐그 거룩한 성역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교회 안에 그 성당 안에 들어올 때뭐 그런 성화나 이런 성, 성물들에 대해서 가서 뭐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뭐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그 가정된 모습 그리고 거기에다 불경건한 그런 모습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태도 하지 말고 입장할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어그 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지금 거룩한 제사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변의 것들에 대하여 너무 어,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해야 하는 게 뭔지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어, 이, 이곳에 이 지금 들어오는 것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하고 입장을 하십시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어, 너무나 그냥 그막 과잉 과잉 평상시엔 별로 그렇게 바깥에서는 친절하게도 안 한다 예배당에서는 막 그냥 막, 막 그냥 너무 뭐 성도라고 그냥 너무 막 과잉 그냥 음, 거룩한 <웃음> 눈맞춤 <웃음> 예배당에 아참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성막에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성막 봉사를 할때그 성소 안에서 뭐아 거기서 그막 사담 나누고 막 그리고 거기서 뭐 했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지금 나는 예배당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이제 오늘 오늘 같이 나눠질 것은 예배의 시작이에요 어, 예배의 시작은 어디까지로 우리가 지금 되어 있냐면요 그, 어, 그 죄의 에, 그 공적인 그런 그 고백 그래서 어, 사제의 선포를 받고 찬송하고 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루어지는 순서들이 또 있죠. 그뭐 어, 어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고 또 아, 말씀을 듣고 뭐 그런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말씀 후에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이런 시간은 좀. 되고요. 지금 예배의 시작 부분을 다뤄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 다음 순서에 맞게끔 복음 강설과 또 설교 전 기도, 설교 후 기도 이런 것들을 지금 배워 나갈 건데요. 오늘은 예배의 시작 이 어떻게 되는지 앞 부분을 예배의 앞 부분을 지금 다룰 겁니다. 우리 예배 모범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죠. 함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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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어,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어, 목사, 목사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집례자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예배로 초청하는 겁니다 예배 안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그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웰컴하는 거죠 예배로 초청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함으로 어, 예배를 시작합니다 웨스민스 예배 모범은 에, 최소한의 요소만을 갖추고 있고요. 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 요소 안에서 순서도 변경되고 조금 더해지거나 그런 도록 돼 있어요. 이대로만 해야 된다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 이것은 최소 이이 부분은 정말 최소의 최소. 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최소의 뭐가 빠졌는지를 이번 공부하면서 다루면서 우리도 이 최소를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통적으로 어, 개혁교의 예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작됩니다 청교도의 예배의 모범에 따르는 겁니다 첫 번째 예배로의 부름이죠 어, 예배는 누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서로 시작합니다. 목사가 순서를 짐내한다고 해서 예배로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예배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실 수 있는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삼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 예배의 순서 중에 여러분 음아 예배 그래 조금 늦게 가도 돼그어그뭐 이렇게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이게 그 장로님들의 권면의 시간도 피하고 뭐그 다음에 이거 피하고 저피 아우 또 기도도 또막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도도 좀 피하고 언제 들어오면 돼요 보금이 강설될 때, 때 여러분 예, 예배로의 부름이 예배의 순서 안에서 어, 이게 그, 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라 말하기에는 참 아니죠 이게 복음 강설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러나 예배로의 부름 안으로 들어와지 않고 그, 이렇게 들어오는 거담 <웃음> 넘어 들어오듯이 이거 강도여 절도입니다 예배로의 부름을 받으십시오 예배로의 부름을 늦는 것은 여러분은 그냥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놓쳤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지 못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우리 임영규 성도님은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와의 만남이 있으면 당신은 그 만남 10분 전에 꼭 10분 전에 맞죠? 10분 전에 항상 저하고도 약속하고 보면 저보다 저도 일찍 저는 시간에 맞춰가는데요 항상 10분 전에 와 앉아 계세요 예, 감히 저 같은 것을 만날 때도 10분 전에 오시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정확하게 맞춰서 부름할 때딱 들어가겠다 예,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트래픽이 생길 수 있고 또 갑자기 어떤 화장실에 갈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로의 부름의 시간에 내가 미리 10분 전에 넉넉하게 최소한 반드시 이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뭐하는 것이다? 예,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요 그 예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어, 우리는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요 예, 사람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신이 반응해요 신이 반응해줘요 그렇게 예, 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어,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냐면요. 음, 어, 하, 우리를 우리를 그이 지상에서 이렇게 같이 공간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주셨을 때는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를 그 부름과 함께 그 우리가 그 성찬을 할때 영적 임재서를 말씀해 주잖아요. 칼빈이 이 성찬을 받을 때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축성이 되면 예수님의 몸과 살로 이게 바뀌어져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 먹습니다. 그 떡과 잔을. 그런데 이걸 어디서 먹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 임재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다 끌어안고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안고 지금 하늘에 보자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임재예요. 우리를 다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옷 어, 지상에서 먹는데 맞아요. 지상에서 예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영광된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순간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잡아 우리의 거룩한 영을 어디로 끌어올리시냐면 하늘 보자 천상 예배로 올리신다고요. 그런데 그 예배의 부름을 안 받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주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주도한다고 하니까 내가 시간도 조절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야. 예배 중에 내가 뭐 볼일이 있으면 볼일 보고 생각도 마음껏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지금 어떤 부름을 받았고 어떤 어떤 하나님의 죽도적 그 일하심에 잡혀 있는지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 속에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과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삶에서 그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그, 그분의 인식 앞에서 살까요 여러분 이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가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며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배야 되는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20절 23절로 26절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어, 여기 보, 보시면요 출굽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이비교서라는 말이 뭘 뜻하냐면 너희는 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우상 신상도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 비겨. 그러니까 하나님도 붙들고 신앙하고 또 자기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는 또 원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도 가 그러니까 하나님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우상도 거부하지 않는 거고 이게 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도 안 하면서 또 세상의 거짓도 놓지 않고 있는 너희 모습 안다 그러나 그러지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뭘 가르쳐주냐면 예배를 가르쳐주세요. 보세요. 24절 보면 내게 하나님께 토단을 쌓고 이 토단이라는 게 흙으로 쌓는 재단이에요. 토단. 흙으로 쌓아지는 재단입니다. 바로 이 토단이 뜻하고 있는 것은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십자가를 설명해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 토단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요. 그 위에 내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흙으로 쌓아진 제단, 흙으로 그리고 여기에 희생 되어지는 것을 하라는 거죠. 토단을 쌓고 희생 번제가 벌어지는 이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는 하나님이 예배 예배로 부르시는 그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이 토단을 쌓는 근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움직이는 데마다 이 토단을 쌓아요 곳곳에 토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만나주리라 내가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하는 예배 속에서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라 그리고 너희를 내가 기꺼이 함께하리라 이게 토단을 쌓는 것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같이 예배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네 그렇죠. 여기 어디 어디예요? 토단을 쌓고 거기에 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토단 쌓은 토단에서 내게 네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만나 주시는 장소예요. 여 예배 장소고 하나님의복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어디가? 토단이. 예, 신약에서는 십자가가 2 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게 예, 예, 그 토단을 쌓고 이게 그 흙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는데 때론 돌로 어, 돌로 이렇게 그 제단을 쌓게 되면 다듬은 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듬은 돌. 예.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이게이이 이 토단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번제와 화목제가 벌어지는 십자가의 의미가 나타나지는 예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토단을 쌓아지는 게 이게 예배의 처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돌로 쌓게 되면 다듬은 돌 이거 하지 말라. 정으로 쪼개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예배는 인위적인 아름다운 요소를 너희가 감미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 그 뭔가 좀그 멋지고 세련된 게 없으니까 탁탁탁 세련되게 돌을 쪼개 가지고 토단을 반질반질하게, 그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뭔가 좀 그, 그 그러지 않아요? 음? 로만 카톨릭이 했던 그그 그 거룩한 찬양 성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성가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성가대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요. 찬양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로만 카톨릭이 성가 성가 거룩한 뭐 찬송 뭐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을 그 이렇게 거룩한 뭐 계속 뭐 미성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저뭐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파이프 오르간 설치해 가지고 공음 만들고, 이렇게 뭔가 그 자꾸만 그 아름다움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아름 높임을 받으셔야 되니까, 아름답게 하겠다라고 인간은 생각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뭐 스페셜하게, 응? 그, 뭐저그뭐 멋있게, 응? 그... 최대한 예배당도 멋있고 그 다음에 찬송가도 멋있고 사람들도 그냥 좀안 생긴 사람들은 등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멋있게 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아름다운 예배의 요소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다듬은 돌로 쌓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는 층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어, 층계로 재단에 오르는 것은 그 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종교의 신전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듬은 돌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게 되면 그 이유가 뭐냐 면 층계를 만드는 거예요. 단단단단 올라가서 마치 가나안 이방 종교가 신전 신앙을 했던 것처럼 그 신에게 좀더 가까워 올라가는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신에게 뭔가 더 이렇게 친밀함을 느끼고 신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듬은 돌로 정을 쪼다 가지고 토단을 그러니까 이게 제단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라고요? 예, 이방 종교가 하는 층계를 올라가면서 하는. 그래서 그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부정한 모습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사람이 주도해서 신의 반응을 끌어내는 그런 신전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의 예배는 정말 성전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토단에서 그리고 다듬은 돌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울뚝불뚝한 투박한 그 돌단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벌어지는 투박하고, 그러나 거룩하고 진솔된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비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완전 썩은 자요, 무력한 자입니다. 투박하게 보이는 응? 십자가 아니면 나는 죽음 그 자체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감추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다 감추어요. 어? 그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럴싸한 모양을 띄우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 자신의 그, 그 모습을 아름답게 자꾸만 포장하고 까도 까도 계속 까야 되는 양파처럼 그렇게 보여진 그러면서 이렇게 멋있게 쌓아올리는 그런 신전의 모습처럼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은요 예배로의 부름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부름과 또시편 124편 8절 회중 낭독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라는 말에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그, 그 회중들은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한 또 낭독을 같이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께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제가 아주 착하게도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언제 일어나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한번 여, 실행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아니 왜안 일어나세요? 자, 다시 다시 다시. <웃음> 여러분. 이, 이, 이, 이것은요 이 이번 주부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하셔야 돼요 자,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중에는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 어,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송영이라고 하는 영광송을 같이 일어난 상태에서 하면 돼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우리 문선주 성도님은 그 언제 일어날까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할 때 벌써 딱일어나서 <웃음> 우리의 도움은 여러분 이걸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암송하세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그래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만나야 되는 도움을 입어야 할 자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반응하며 일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 이렇게 쫙 했는데 안 일어나고 멀뚱멀뚱한 사람 오늘. 그 이렇게 모임에 안 참석한 거예요. <웃음> 이러니까 이렇게 회중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함께. 그런데 예.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앞에 예, 그 우리의 도움 같이 이제 먼저 일어난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같이 맞추어서 아름답게 되어. 한번 더 해볼까요? <웃음> 잘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영광성은 음, 우리가 송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온 회중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화답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복음 찬양을 우리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영광송에서는 안 돼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것을 의미를 기피하고 해석을 기피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나 같은 자를 통하여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가면서 해석이 된다면 좋을지 몰라도 나 사람에게 초점을 여전히 두고 있는 것은 영광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죄로부터 어, 건졌다. 그렇죠? 죄에 대한 무서운 죄책과 형벌과 죄 심판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어떤 죄냐? 죄가 어떤 죄냐?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사탄과 한패를 먹은 죄예요. 그러니까 왜곡시킨 뭘 왜곡시킨 거죠?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어요 그영광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뭐냐 내가 예배자가 된 거야 아니 내가 예배 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예배 받는 거야 내가 뭘뭘 뭘, 어떤 거 뭘 통해서든지 인간은 가증하게,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사악하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그걸 가지고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예배를 받으려고 해요. 그, 그, 하여튼, 먹을 걸 사주면서도, 어, 얻어먹었을 때 기분이 언짢는 것은 그 사주면서 생색을 내니까. 그래, 그래, 그냥. 그러니까 이게 죄예요 아니 나는 내돈 썼는데 네 예, 썼는데 결국 내가 예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 구원을 생각할 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럴 때그 죄로부터 그 죄가 뭐냐 예 우리의 이 왜곡된 자기 영광 왜곡된 자기 왕 왜곡된 자기 주인 여기가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있었던 여기로부터 우리를 어디로 건져낸 거예요? 어디로 살려낸 거예요? 바르게 바르게 이 왜곡을 잡아준 거죠 하나님 같이 된 존재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자리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영광성은 나의 존재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하여서도 뭐, 아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말없이 올려드리고 높이는 거가 영광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진짜 만난 사람이 영광송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나를 예배하고 살던 이 거짓된 나를 살려주셔서 아버지께 이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다우시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나를 건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심령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인데 이 영광송 앞에서도 멍멍해져야 되는데 감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장가요 나만 알았잖아요 나만 나밖에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 내가 이 부정한 중에 나는 부정한 자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배었도다 여기 앞에서 서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현현 앞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 아이고 빨리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신앙고백. 우리를 예배에 불러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불러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어. 그천그 침례교는요. 어, 예배 안에서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해요. 이유는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으니까 예배 안에서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한다가 맞을까요?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온 공동체가 같이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은요 정말 최소한의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일치된 교리에 일치된 고백이에요 최소의 최소 그런데 이 최소한의 신앙고백도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 언약 안에서 그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성경에 나는 없으니까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 그리고 참으로 믿어야 할 바를 최소한의 것으로 정리해서 역사적 신앙 안에서 초대교회부터 계속 우리 안에 가르쳐지고 예배 때 있었던 고백되어진 것들이에요. 사도신경 4세기 때부터 자3 일치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하게 된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이게 뭐 장로교다 침례교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는 거죠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동일한 고백을 가진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불러진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불러졌는데 일치된 교리가 아니면 한 몸이라는 한 믿음 한 신앙 고백 한 세례 한 성령 뭐로 알아요 최소한의 사도신경의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예배로의 부름 안에 들어와 있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시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내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 교회의 신앙을 확인하며 참된 보편 교회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그 우리 교회가 어,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 독립 교회죠. 그 개혁 교회로서의 독립된 그러니까 교단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근데 저는 개혁 그 교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전 당에서부터 사실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전 당에서는 개혁교단 두군데를 두 놓고 기도해왔고 그리고 잠정적으로는 그 교단, 개혁교단 하나를 정해놓고 지금 새로운 당에도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보편교회, 보편교회라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개혁교단의 노예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건강하게 신학교도 서포터하고 그리고 그 우리와 같은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도 함께하고 그리고 같은 신앙고백 안에서 같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같이 세워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가 사실 그 일을 하게 되면 물질적으로나 또 목회자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쪽에 함께해야 되고 교회가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서 참된 보편교회로서 건강하게 노예에 같이 가입해서 해야 되는 때가 곧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기도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 우리가 이 부분도 같이 할수 있도록 어, 한 구절 한 구절을 사도 신경 잘 이해하고 어, 마음을 담아서 여기다 하나 꼭 넣으세요. 천천히 고백한다. 어, 주일날 그 예배할 때 여러분들 사도 신경할 때 보면 빨라요. 어, 천천히. 여러분 그 너무 늦게 하는 우리 제 합신의 그 우리 김성수 <웃음> 어, 구약 신학 제가 참 너무나 존경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그 분이 이제 교수로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를 섬길 때 예, 수, 수요 수요 모임 때도 가면, 거긴 수요 모임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천천히 하세요. 전능하사 하고, 1분, 전능하사 하고, 전능하사 하고, 전분 걸려 천지 막 전능하 막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왜 그렇게 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전능하사의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매 순간 전능이라는 근데 생각하지 않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할 때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머리가 좋으신데 굳이 매 주마다 어, 무엇을 믿습니까?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뛰어드이는 것은 눈 감고 암기하라는 거다. 아, 나는 저거 다 알아. 외워. 난 전능하서 이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시고 또박 또박 천천히 그 의미를 대색이라는 거예요. 대색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눈 뜨시고 보고 읽으십시오. 필요에 따라서는 사도신경 외에 다른 신앙고백들을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게 웨스트민스터와 하이델베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죄의 공적인 고백 그 십계명 낭독 이걸 언약 낭독이라고 하는데요 음, 어, 언약 낭독을 하고 그리고 어,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낭독한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낭독자들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을 보통 언양 낭독으로 하는데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걸 지켜야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키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를 매 순간 개명 하나하나 앞에 나의 죄됨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언양 낭독 다음에 회개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주의 삶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비거룩한 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않았나 내가 무엇을 만들지 않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가늠의 문제, 살인의 문제, 거짓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삶이 정말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서 진실하게 그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제의 선언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이 죄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이 이 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사제를 받고 그 다음에 감사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 낭독 안에 죄의 공적인 고백 안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의 공적인 고백 공동체들의 지체들이 모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죄의 고백 안에 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고백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사제의 선언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주로 로마서 8장 1절을 사용하죠 그리고 감사 찬송을 하죠 온 회중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어, 찬송을 합니다 아, 3월 정기당회 때 이 언양 낭독에 대한 그 예배 순서에 어디에 넣고 그리고 어떤 부분 대신에 들어가야 되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을 이번 3월 당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어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는데요 또 어느 순서에 어떻게 우리 들어야 되는지 당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위원들이니까요 당회 장로님들이 어네 번째 순서 보겠습니다 공예배가 시작될 때 가져야 할 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함께요 공예배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전적으로 참석하여서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속은 되는 것, 의논하는 것, 인사하는 것,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목사나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부득이하게 예배 시작부터 참석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 회중의 모임에 들어올 때는 개인적인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회중과 함께 경건하게 참여해야 한다 공예배가 시작되면요 모든 성도가 목사의 집례에 따라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1번 보세요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외 다른 것을 읽어서는 안 된다. 에, 여러분, 그, 집내 과정 중에, 에, 그, 그, 목사가 성경을 봉독할 수도 있고, 또, 또, 뭐, 그리고, 뭐, 뒷부분이겠지만, 복음을 강설할 수도 있고, 에, 뭔가를 이제 하는 데요. 그, 다른 거, 일테면 막 다른 성경 구절을 막 찾아본다거나, 스마트폰을 막 사용해서 원어에서도 그런가 막이도 검색을 한다거나 일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 그 예배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에좀더 많은 설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봉독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요 쉐마예요 들으라예요 들으라 듣는 겁니다 어 그 복음의, 복음은 강설, 복음은 선포예요. 선포 캐리그맙입니다 디다케는 가르쳐지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이렇게 뭐 오늘 같은 수요 모임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적으셔도 돼요. 어, 디다케니까 양육 공부를 하거나, 만화 공부를 하거나, 신노나 열심히 적을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막 이렇게 뭔가를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 모범에 따르면. 예배에는 복음이 캐리그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라고요 들으라 적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뭐 어,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도 안, 안 찾아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구절 다 이렇게 그날 읽을 성경 구절 다 지금 프린트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뭘안 하고도 그리고 어, 또 편찬팀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 녹취해서 매번 강의를 만 강의 완을 만들어서 자료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주일날 복음이 강설되는 그 시간에 그 설교자의 그 넥타이를 보지 마시고 눈을 보십시오. 입을 보십시오. 같이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고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원고설교를 하면 말이 매끄럽고 또 격한 말도 안 나가고 정말 짜임새가 있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고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목사는 원고설교가 쉬울 수 있습니다 읽으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이게 주일날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의 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목사의 예배 집례를 방해하거나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음 어, 자기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예, 혹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웃음> 그, 이 문제는 그, 그 다른 문제예요. 그 어,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그 주님의 그 품으로 오는 그 구원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고 예배 때 예배 때 어린 아이도 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린 아이들도 막그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 것도 내버려둬라 방치해둬라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 지금 유아나 유년 아이들이 우리와 예배를 같이 할때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도 그걸 대해서 우리의 예배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커서 엘리먼터리가 돼서 지금 EM 예배에 올라갔을 때 정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태도를 여기서 가르쳐주셔야 돼요 어? 힘들어도 토요일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자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는 것으로 방치하거나 괜찮다 여기면 안 된다고요 제가 예배 모범 때 다루려고 그동안 이 말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안한 거예요 아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주님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예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하지 말고 목사의 집내에 따라서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집중해야 합니다 4. 이 부분 중요해요 부득이하게 늦게 들어왔더라도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대신에 진행되고 있는 순서에 어떻게? 바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정말 부득이한 일로 예배 시작과 같이 못하고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거나 그리고 찬송을 하거나 그러는데 다 일어나서 한다고 하는데 와가지고서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기도 개인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막... 공예배는 혼자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전을 이루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사도 신경 고백하면 사도 신경 바로 따라하셔야 되고요. 찬송 부르면 그 찬송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이 항상 저기서 뒤에 있다가 아, 기도 누가 할때 그때 살짝 가서 이렇게 예, 이 순서에 그대로 같이 참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개인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모범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성전을 빠르 그좀 이가 하나 빠졌는데 거기가 가지고서 주저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가가 딱그 자기가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아 그렇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 오자마자 전념하는 자기만의 기도를 막 해서 어,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바로 이루는 자공 예배는 언약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1 번. 온 회중이 서로서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도착하여 서로 간단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유익하다. 예배당 안에가 아니라 예배당 밖이에요. 어, 어, 그 미리 도착하여서 서로 간단한 교제를 얼마든지 라비에서나 또 애찬 룸에서나 뭐 파킹장에서나 여러분 얼마든지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땐 가급적으로 어그 가급적으로 서로 그렇다고 아는 채도 안 하지 말라는 거룩한 눈인사를 하시고요. 왜 예배당 안에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분이 또 있잖아요. 그데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 바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제사장적 임무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그한 주간에 있었던 얘기를 나누고 거룩한 교제, 성도의 교제를 할 거면 라비에서 아니면 이층에서 하시고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에 대하여 배웁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백물이 불여일견입니다 세 번째 찬송할 때는 온 회중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불러야 한다 찬송하는 시간에 입을 다물고 있다든지 지나치게 큰 소리나 기교를 사용하여 조화를 깨뜨려서도 안 된다 음. 에, 여러분 찬송에 있어서 에, 곡조나 멜로디에 에, 그 중요점을 두지 않, 않아요. 가사에 중요점을 둡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에, 보시고 그리고 그 가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 가사가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그걸 합니다. 라고 올려야 되잖아요. 찬송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내 고백이잖아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찬송을 전 모르는 가사네. 어떻게 목사님 은렇 자꾸 모르는 걸 자꾸만 찾아온데, 반주자의 그 속상함이잖아요. 힘들고, 근데 가사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사라면... 내용을 모르는 가사라면 그럴 수. 그러나 가사를 알잖아요. 아 그렇다면 그 가사를 그 멜로디에 맞춰서 예 사실 여기 보면 이렇게 너무 기나 큰 목소리나 기교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좀그잘할수 있으면 좋, 좋겠는데 그럴지는 못하더라도 어, 박치면 어때요? 틀리면 어때요? 저처럼 자신 있게 틀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조화를 깨뜨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가사에 여러분 좀 집중하여서 가사를 힘 있게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어, 이 앞에 제가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마스크 썼을 때 제가 잘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참 분명히 눈을 보면 아, 입을 안 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속상한 거예요 어? 예,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확실히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지 안 하는지 보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찬송가를, 찬송을 가 가사를 그러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면 입을 우리가 마음의 입도 열고 몸의 입도 열어서 크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온 회중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커지면 교회를 분립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 들어보면 여러분 좀 커지거나 나면 그런 <웃음> 그할 수만 있으면요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니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커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립이 되려면 에, 교회 내에서 어, 이렇게 바른 설교자 그리고 준비된 목사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일에 교회가 사실은 서포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뭐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음 제가 아는 분은 60에 신학을 하셨어요 우리 신 목사님 그죠? 60에 신학을 하셔서 10년, 10년간 집중하여 목사하시고 지금 은퇴 딱 하셨더라고요 음. 근데 정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제 후임 목사가 돼도 저는 좋습니다 <웃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분립이 이루어지려면 아 바른 목회자가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목사, 바른 설교자가 준비되지 않는데 사람의 숫자가 갑자기 많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때나 되나 보라고요? <웃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기도하시면서 예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